흉내쟁이, 흉내쟁이 나왔는데 어, 어? 이 중에 하나 오리다 오, 하이, 맞아 세명 태어나면 오리인데 어? 그러면 저는 아니거든요? 그럼 혹시 3번님? 제 생각에는 3번님 저 아닌데요 목도리부터가 완전 피 있는 거 보니까 오리인데요? 세명에서 그 태어나면 그 중에 한명은 진짜 오리예요? 그냥 1명은 칼직이에요 오리랑 칼직이 있대요 한명 무조건 칼직이에요? 어? 어? 뭐야 이거? 확인, 확인, 확인, 이번 확인, <웃음> 2번 확인 2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웃음> 제 은행이요 제가 1번님이랑 은행 위에서 얘기 나누고 은행 들어가니까 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2번님이 아... 거기서 미션을 하고 있었던 말이에요 썰고 미션하는 척한걸 수도 있긴 한데... 아, 그러면요 3, 3번님 2번님이 썬걸본건 아니고 그냥 6번님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 쪽에서는 2번님이 은행 쪽에서 미션을 하고 있었고 6번님이 그 자리에서 터진 걸로 보여가지고 3번님이 먼저 은행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1번이 따라갔어요 제가 근데 2번님이 은행에서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신고를 누른 거예요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3번님이 2번님이 썬 거를 봉, 봤으면 2번님이고 아니면 초능력자 킬인 거죠 그, 그럼 어떤, 거, 어떤 게 맞는 거죠? 3번님? 어... 달아봐야 되는까요 도도새가 그냥 킬 보고 가만히 서 있는 걸 수도 있어서 그거를 달아야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터지는 걸로 보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갔다 거였거든요? 근데 2번님이 봤다고 했는데 그게 초능력으로 본거 아닐까요? 그쎄 수도 있요 제발 때는 두 눈으로 <웃음> 무엇보다 초능력으로 보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흉내여가지고뭐할 그게 없어 애매해 약간 아 애매하네 누군가 도움을 좀쳐야 되겠습니다 3번님 2번, 2번님 진짜 2번님 오리인가?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나 흉내거든요 근데 2번님 초능력 맞는 것 같아요 저 대신 저 칼죽이요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 3번님 믿을게요 진짜 아저저 칼죽인데 거리두고 얘기합시다 잠시저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얘, 아까 전에 6번님을 마주친 사람이 2번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아까 유발 속에서 만났잖아요 6번님 근데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던 사람이 2번님밖에 없어요 미션하고 있던 어? 어? 잠깐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 5번, 5번이다 5번이다 아니, 5번이다 아니 이거 뭐예요? 보안관 길이야? 에이, 에이. 아니면 어? 어? 어? 어? 어? 어? 뭐 뭐야? 보안관 여기있는데뭐야 뭐, 7번님 7번님 네? 잠시만요, 10번님. 가만히 예, 가만히 얘기 좀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쉬, 야, <웃음> 이거 어떻게 사가? 황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치 눌러, 치 눌러, 치 눌러, 눌러. 어..? 쾃으로 <Filters> <놀람> 저 칼팩인데요. 1번님 너무 따라지긴 했는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니 맞아. 이 ,이, 7번님이 말한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은행에 2번님이 시체가 돼있었어요그 상황에서 3번님이 어 뭐야, 5번님이 나왔다고 5번님 썰었는데 5번님이랑 같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9번님이 저를 썰려고 따라왔고 그 7번님이 그때 썰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흉내쟁이거든요? 그래서 7번님이 대둔 앞에서 9번 썬거 아닐까요? 제가 흉내쟁이가 아니었으면은 7번님 말이 맞는데 하필 내가 흉내쟁이란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더블킬 느낌이다 1번님 썰릴까봐 9번님 썰어드렸는데 이걸 그리고 근데 하나 있는 게 여러분들 만약에 7번님이 오리가 아니면 8번님이 초능력자긴 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죽을가 됩니까 왜냐하면 6번님이 만난 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8번님밖에 없어 아니 나는 7번님 잡아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아 9번님을 안 썰고 시체를 눌렀어도 됐었던 것 같아 근데 그냥 잡은 거야 시체를 눌렀어도 됐었어 이쿠쿠밥이쿠 아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작용도 아니야 내가 앞에 흉내여가지고 내가 앞에 흉내쟁이오가지고 아 진짜 아니 어? 언니 내가 잘썰었어요 아, 흉내쟁이가 아니었으면 은 의심을 안 했는데 흉내쟁이 나왔죠 흉, 오늘 흉내쟁이 몇 판이야 이게 진짜 오리인 척 해야겠다 이번 판 완전 오리인 척 하겠습니다 아배고파 배고파. 저분은 먼저 가는 거 보니까 오리가 아닙니다 원래 오리들은 같이 태어났으면 약간 눈치를 주고받죠 근데 저분은 눈치를 주고받지 않았어요 아, 흉내쟁이 참 어려운 직업 좀 하는데 흉내쟁이는 이거 사보 근처에 있으면 은 오리들한테 사보 인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얻겠습니다 사보하고 있는 오리들 찾아야 돼요 왜냐면 은 사보 못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서로 사보 인증... 사보 인증 못 하게끔 해야 됩니다 일부러 사보 인증 못 하게 이렇게 하면서 오리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사보 인증하면서 찾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알려줘요 14번, 13번이 지기라 그래 오케이 13번? 13번 아 왜? 왜 스쳐요? 갑자기 터졌어요. 경찰서 밑이요. 잠깐만 경찰서라고요? 저희가 경찰서를 지났는데 그때 5번 님 내려갔고 8번 님이 왼쪽에서 네네. 오시는 거 봤거든요 근데 한 5초 정도 지났는데 네네. 그 뒤에 경찰서 말고 딴 데까지 갔을 시간이에요 그 정도면 네, 제가 신체 신고했고 5번 님고 경찰서 앞이에요 이거는 자작 같은데요? 2번 어, 님은 뭐 계속 14번이 있나? 저는 솔직히 자작 같아요 일단 1번, 시, 2번, 13번은 은행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초장이... 공장. 6번님 공장이에요 6번 님 공장이에요? 6번, 8번 의심되네요 지금 4번 님 일단 커리 두고 저흉내요 흉내 6번쯤 수상해요 뭐 어디갔지? 6번님 저 스파이 3번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6번님 올라오면서 3번님 봤어요? 3번이 벤트 타고 왔거든요 사실 앗뭐 봐도 어떡죠 1번님 번님아 어떻게 된 거야? 암살이 있어? 장에서 찾아요 왜 찾는 거죠? 킬찍이세요? 그럼 썰어보세요 1번님 썰었어요 저 몰라요 근데 조사해 봐요 아니 진짜 몰라요 저 장의사 될 거라 했잖아요 장의사 없을 거 같아요 8번님이 장의사를 찾으면서 15번님을 썰었는데 장의사 없을 거 같아가지고 그냥 신고 눌렀고요 왜 썰었냐는 이게 저는 1번님을 의심을 하게 됐어요 했... 8번님을 달아야 될거 같은 게 매번 신고 받아 8번님이 겹쳐요 그래서 본인이 아직이요 아니에요. 저 경표 있어요 7번이 네, 14번 써놓은 거 봤어요 어. 아니에요 싫라하는걸 네. 봤어요 경크에요 아, 14번님을 7번님이 쫓아가는 걸 제가 뒤늦게 쫓아갔는데 7번님 살짝 보이고 14번님 시체로 돼 있었어요 맞아. 써는 네. 무션을 봤어요 네. 야, 제대로 몰아가는 거 같은데? 확실합니다 경크입니다 네. 나는 저는 8번님 달긴 했거든요? 암살 실패 같다 아니 1번님 내님 앞에서 쏜다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8번님 제 직업이 뭔줄 알고요 어, 이 암살 실패 같다 내가 7번님 커버 쳐가지고 7번님이 암살 실패한 것 같거든요 2번님 2번님 2번님 네네네저형네에요 7번님이 암살 실패한 걸 수도 있고 근데 8번님이 킬직이라고 했단 말이야 2번님이 7번님 잡았으니까 8번님한테 가가지고 한 명만 더 썰어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 8번님 잡자 손골멜 수도 있어서 아니. 이게 제가 맞는 선택을 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2번님이 8번님한테 한 명만 더 잡아보라고 했는데 못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썰긴 했는데 제가 작용이였어 <웃음> 이게 지사번님이 썰었다 그렇한 번씩만 할까요? 저부터 할게요 저 탐정입니다 저는 작용. 저는 흉내세입니에 음, 네. 흉내라. 6번이 흉내라고요? 저 주관이요 근데 2번이 흉내라길래 약간 의심스러워서 6번 갈까요? 6번이 흉내에서 왜 의문을 가진 거죠 대체? 6번님 갔거든요? 내가 빨간색 이름이거든요 제가 흉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6번이 헷갈린 거 아니에요? 아 나이스 아 끝!